너예 s 도 do. I do. I 아 o I do. I d 도련님 아직 수행이 부족하시도요님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어? o yeah. I do. I d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도전깨기를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의 컨셉은요, 바로 젤드리스 자신이 모든 젤드리스와 붙어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스승님 츄 자크와 붙어보는 컨셉에 충실한 그런 도전깨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해후 그런 봄이의 개정이므로 모든 적군이 최상 상태로 맞춰진 상태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장비 미적용이고요. 자 오젤드 도장 깨기 첫 번째 매치로 자신의 나약했던 옛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 같은 속력 젤든데 말이죠 어, 아 나약했던이라고 하면 안돼그한대한대못 씨긴 했었어 그지 여기서 오젤드가 넌 누구냐 왜 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나의 그런 나약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뭐냐 자마는비사기를 깎여야 비사기를 깎여야 그때부터 지피가 올라가고죠 아그는 이렇게 호호 확 오이구 만천. 만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필살기를 좀 깎아주기 시작할 거예요. 아, 지금부터 깎이겠다. 자, 한칸딱 깎이거든요. 절만은 필살기 깎이니까 개성이 발동되면서 이제 치피가 30%씩 올라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갑니다. 후후! 빡! 자, 이게, 이게 일마의 문제점이었지. 뭐 올라가면 뭐해 치명이 터져야 치피가 발동되지 치명이안 터지고 있고요 차착착 이만펄쳐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필각을 또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자 2스택 발동 치피가 60%가 증가했습니다 한 번만 터져라 빡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아 비자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빵크당 근데 아직 약점이 안 터지기 때문에 안쓸수 있어요. 까크 당장 28,000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안 터져서이죠. 디버프가 하더라도 걸려 있어야 겁나 쓸 텐데. 갑니다. 뭐니 아. <웃음> 뭐 하는데? 출넘기 뭐 하니? 자 그러라. 자 그러라. 야 잠깐만. 자 이거 모릅니다. 자 이게 필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필사기 써버려가지고 필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게 단일 필사기. 어, 야 이게 그 나약했던. 옛날 나의 속질 드가. 착쌔깝빡 66,000밖에 안 나옵니다. 예 스탯의 차이랄까요? <웃음> 스탯의 차이인 것 같고요. 차차작 차착. 차차! 자 4만 이점. 자 아무래도 삼성이 이제 나가게 되면 절망적인 자신의 절망을 잘 느낄 것 같습니다. 죽음뿐이다. 자, 어, 그래도 피를 9300 빨아갔어요. 어, 어떨지 모른다. 어떨지가 모른다. 자, 점점 더 풍세가 점점 세집니다. 27000. 자, 또 모른다. 또, 또 모른다. 이제 개성 다발동됐다 아하. 16000 나왔잖아, 그래도. 1 6 0 나쁘지 않았다. 자, 필사기게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필사기도참 진짜 맞당해서는 정말 좀 그래. 어, 이봐봐. 이 약점만 들어갔었어도 몸 박살 나거든데 약점을 자기가 놓고 때리기가 그래요, 그죠? 음. 그리고 이 먹어 감염기가 전체기로 있기 때문에 AI 법칙 특성상 잘 나가기도 쉽지 가 않고 필살기 대치 상황이니까 필카이 먼저 되겠죠. 와우, 지기쁘네요 결국. 자, 이걸로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길을 가던 젤드리스 자신의 나약했던 또한 명의 과거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그아 과연 나약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예 코인 젤드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저런 모습도 있었나 차차차 차크닥. 2 0 0 0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코인 젤드리스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 상당합니다 이거. 툭툭툭. 휘 이렇게 하면서 300%에 필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필사의 게이지가 많아야 세지는 앱소브 슬래시인데 필각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래도 42,000 나오네요 우세속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우선시 되겠네요 220%인데다가 회불까지 있는 그죠? 같은 단위기면 자 이게 우선시가다촉 촥! 차크다까지 회불 들어갔고요 아, 원래 회불을 잘 시켰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 회불이 있는데 그죠? 어쨌든 필각이 우선시 되게 되겠습니다 추추추. 자 여기에 5만 들어가고 야 들이 잘 나온다 이자 니도 필각을 해야 되겠지 필살기 대치 상황이니까 주, 주, 주, 주. 나약했던 내 옛날 모습이구만 이렇게 나약했었나 주, 주, 주, 주. 이 정도는 때려야지 마 일성으로 필각하는데 3만 2천씩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어, 필각을 해줘야 되겠죠 쭉 6,500 <웃음> 내가 이렇게 나약했었나 자 삼성 붙었고요 이성 붙었고요 필각 붙었습니다 추추추추추32000 어, 붙으면서 어야 이게 오늘 나약했던 옛날 내 모습들이 예 내가 과연 나약 나약해서... 했었나아아 아, 잠깐만 아, 필사기가 붙었지만 필사기 대치상황이므로 필각이 우선시되게 되겠습니다 18000 이게 썼어도 못이겠 필사기 썼어도.. 그죠 아까 봤죠 동속기준으로도 그렇게 약한데 역 속에서 이필사기 쓴다? 찌발리는거지추추추차추33000 점점 이제 목숨을 어, 쪼여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트, 트, 트, 트, 트, 트, 이렇게 많이 때리는데 자스가 이그 정도밖에 안돼 자 이렇게 마무리 되게 되겠네요 탁탁탁 아, 안 죽었나? 야 이게 회복량이 상당해가지고 생각보다 회복량이 상당한데? 계속 안 죽고있어요 여기서 흡혈도좀 하고 씨, 나쁘지 않았어 회복률이랑 재생률이랑 흡혈률이게 나쁘지 않았었나봐 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는거 아니야 이거 아하 이제는 마자성아 머거지가 잘리쁘고요다 끝난건가 다, 다 끝난건가 다 끝난 어. 자. 이번 매치는 드디어 페스티벌 젤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또 너무, 너무 진지하지 말자고. 이게 맞짱일 뿐이야. 왜냐면 일단은 페스티벌 젤드가 우세속이에요. 애우세속이고 해가지고 아마 아무리 그래도 페젤드가 이 각도 내가 보자. 홉! 홉! 홉! 홉! 우와! 10만! 삼성으로 10만을 터뜨리면서 바로 필살기를 만들고 있는 페젤드. 지고 싶지 않나 봅니다. To... <목소리> 우와! 나쁘지 않아요. 역속인데 7만! 야, 옷세속에서 절삭 피해가 10만 나오는데 역속에서 필각이 7만 나왔어!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어, 농담 아닌데,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살기 대치 상황이므로 우리가 필살기 견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살기 사용 불가능이 음, 나가게 됩니다. 그죠? 음, 음, 싹! 음, 소멸 들어갔고요 소멸이 되다가 즉각적인 필살기 견제라서 이게 우선시되게 되겠습니다. 자, 상대도 필살기에 있기 때문에 필살기 대치 상황입니다. 투, 투, 투, 투, 투, 투, 21, 자, 이제 절삭기가 나가게 되겠군요. 절삭! 예스. 아, 두둥아, 두둥아, 아, 57,000. 역시 우세 속에서 때리는 절삭이 예, 정말 매섭긴 하네요. 자, 이마도 뭐 폐가 좀잘 뜨지 않는 이상 이거는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피사기는 계속 막아주고 있습니다마은자 이번에는 여기 나가게 되겠죠 어, 피사기 사용 불가능 훔요싹러다가 잘못하면 베젤드 네가 질 수가 있어 저거 하다가 일만은 딜을 할 거거든 그때 그치? 그러다가 지는 수가 있다 추축 추축 이만차 역속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끝났다 야 끝났다 <웃음> 역시 베젤드자 갑니다 너의 선택이다 그만판찬. 이렇게 페젤드가 이기면서 어? 맞짱으로 봤을 때는 속성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페스티벌 젤리기도 해가지고 어, 페젤드가 이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으? 자 자기 스승님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형아, 우리 형아의 스승님이 먼저 한번 아 한번 전투력을 측정하러 나오셨습니다. 젤드리스 사마 아, 이런 목소리는 아니지 젤드리스 사마 당신의 능력을 한번 충분히 펼쳐 보여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차작 차작 젤드리스님, 제 차단기를 받아내 보십시오. 초크동. 자, 15,000 나오겠습니다만, 스킬 효과 차단이 들어가 버리고 말죠. 자, 이런 기가 나가게 되겠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분쇄가 안 터지겠고, 필각이 안 터지겠고, 그죠? 그렇게 차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겠고, 또 차단, 또 차단. 와, 스승님 무서운데? 차단시켜놔가지고, 이번 필각 당하거든, 원래. 근데 필각이 안 돼. 필각이 안 돼서 돌친으로 들이박을 건가 본데요? 너무 무서우신데? 쳐 차작, 차작! 아니, 왜 피사기에 깎이지 않는 거죠? 도련님, 아직 수행이 부족하시군요. 그게 바로 차단이라는 것입니다. 돌진으로 들이 박을게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다음, 와, 5만원 짜도밖에안 나옵니다. 5만원 짜도밖에안 나오면서, 우리 형아의 스승님.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련님의 그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궁이 나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맞죠? 나가게 되는데 어뭐 어차피 약점도 없는데다가 약점이 안 터지는 차단까지 걸려있고 싹 얼마나 올라나 겁나 쫓게나올것 같아요 빵! 2 5 0 0 0 2 5 0 0 0 정도 자 계속해서 차단기가 나오게 되 오, 차단이 계속 나오니까 상당한데요 맞장에서왜냐 봐봐 차단 걸려가지고 삼성 떴거든 삼성 떴는데도 불구하고 두턴 감염이 안 터져 그냥 280% 딜밖에 안 나와 이러면 280% 딜 해봤자 23,000 이렇거든. 와우, 상당, 어? 삼성 붙는다, 이제. 자, 크닥. 네, 드디어, 어, 이분의 주특기죠. 네, 반격기가 붙었다. 와, 또 아까처럼 필살기를 깎아야 되는데 <웃음> 차단이 당 해가지고 차차차! 아니, 왜 필살기가 되지 않는 거죠? 도련님, 아직 수행이 더 필요해 보이십니다. 들어갈게요 결진! Yeah, yeah, yeah, yeah, 야! 까크당 5만 3천 터지고 있고요 아... 드디어 나의 역전 피해가 가는 건가 하는데 디버프가 없어 도련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나도 이기고 싶어요, 아빠! <봉> 예, 안 됩니다. 도련님,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림없다! 입니다. <웃음> 어림없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쳐쳐쳐! 쳐쳐! 풀카운터! 퍽! 오4 0 0 0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폐 사기치는 거좀 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진짜 멋진 모습 보이고 싶었나봐요. 우리 형아, 스승님에게. 그러나, 어림없다! 이렇게 되고 맙니다. 스승님의 어, 벽 하나는 일단 넘지 못했고요. 아! 소레님 부족해요 뭐라고요? 젤드리스님 줬다고요? 아 되겠네 오늘 제가 특훈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큐 자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자신의 스승과 맞닥뜨린 젤드리스 스승님 그때 제가 실수를 했다고요 자꾸 제꺼 뭔지 모르겠지만 필각이 안돼요 그래서 줬다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약한 소리는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제대로 훈련을 시켜드릴게요. 팍 오만쫄삭 들어가고 있고요. 어 이상하다. 왜 필살기 필각이 안되지? 혹시 우리 스승님들 필각이 안되나요? 추축축 오 어, 되는데요? 스승님! 스승님 필각되는데요? 이제 7만 7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당황한 스승. 어? 도련님.. 자랑스럽군요. 없애지. 자 그러나 어, 없애, 없애주지 아니고 제가 필각을 하겠습니다. 자꾸 다 필살기를 마다.. 받아내 보시죠 어네 근데 우리 선생님도 필각 안되는거 안 아니죠? 차차차차차차차차차어 필각되는데요? 선생님 필각되는데요? 어왜 그때는 왜, 왜, 왜 안됐던거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큐자크가 긴장을 했어요 어, 야좀 세게 쳐야 되겠다 이러다가 너무 쪽팔리 자 도련님 갑니다! 촤크닥! 박 사만 천 사만 천 갑자기 스승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자 갑니다. 어 스승님 왜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제가 뭐 아까 뭐스 파링이라면서? 촥촥촥촥 이만 팔천 치고 있고요. 저도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싸움으로 개 싸움으로 번진 거. 내가 이겨야 되겠어. 쑥 촥. 어팩안 붙을 수 있어요 이거? 어팩 붙었네요. 스승님 왜 그러세요? 자저 진정한 힘을 보여드릴게. 와! <웃음> 스승님 벽을 넘었습니다. 예 자기 스승의 병은 넘었어요 큐자크를 스승으로 패놓고 되게 멋있게 끝난 건가요 야임마 스승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아 어, 오늘 상황극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